4월 8일 영상이 시작하겠습니다 음, 지금 저희는 여기 있는 지금 저희 연습실 옆에 있는 라운지인데요 어, 오늘 방금 이제 연습을 끝나고 어, 라운지에 와서 어, 연습이 끝났습니다 음, 저희가 이제 어, 오늘부터 한 20몇일이 이제 컴백까지 남았는데요 어,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이제 정말 어, 음, 이제 공백기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를 음, 보여드릴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어, 뭔가 기대도 많이 되고 음, 뭔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어, 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 n 나이픈 팀으로서도 너무 다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어 이번 오는 이번 보더 카니발 앨범에 엄청나게 이제 어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어 엔진분들 또 많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니까 정말 어 제가 항상 가끔씩 어 이제 트위터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 저는 이제 정말 아티스트 가수로서 이제 팬분을 위해서 무대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 정말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어떤 사소한 것을 하, 해더라, 하더라도 음뭐 오늘 안무 연습 같은 것도 다 언젠, 이제 언젠간 엠, 엔진 분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어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아 그리고 이제 내일 또 그렇고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촬영도 많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어 컴백쇼도 준비를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너무 설레고 진짜 아, 슬감이 나네요 지금 사실 말하면서 되게 어, 음, 좀 긴장도 되지만 너무 어,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, 음 물론 저희가 어, 이제 정말 어, 운이 좋으면 이제 어, 코로나 상황도 너무 좋아지면 은 어, 이제 엔진분들과 이제 대면으로도 팬사인도 회 예정되어 있고, 어, 뭐 그런 대면으로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, 이제 저번 앨범보다. 그래서 되게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, 진짜. 어, 엔진분들이 팬미팅 때 처음 봤었는데 그때 그 감정과 느꼈던 정말 그 벅차 뭔가 말로 표현을, <웃음> 표현을 못하는 그런 감정을 빨리 하루빨리 더 느끼고 싶기 때문에. 어, 정말 어, 매일매일 생각하고 진짜 어,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. 아. 그러면 어, 오늘 이제 하루 일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서 짓고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,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음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어, 꼭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좋은 하루를 보내셨다면 조, 조, 어,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지금까지 제 그의 영상이었습니다.